스마트. 어. 이거가 했어. 선글라스 안 가져왔어. 그래. 그렇게 <웃음> 하면 괜찮아? <웃음> 그렇게. <웃음> 머리? 응. 괜찮은데? 됐어? 됐어 머리가 많은데 이렇게 작은 거 응. 하나로 하니까 그렇지? 맞응 응. 바보 바보 맞잖아? 응너 뭐해? 응. 아니 바보 같은데? 목공소 뭔지 알아? 나무. 오 어떻게 알아? 우리 이거 한자. 아 베트남도. 베트남 뭐. 나무. 베트남 나무. 나무. 나무. 그리고 이거 만. 이거 아니야 어. <웃음> 나무 있어서. 어, 그럼 아 먹. 한자. 음, 너 똑똑하네. 똑똑하구나. 왜? 그래? 맞구나. 맞습니다. 아 <웃음> <웃음> 어? 지금 먹어? 먹어? 너그 나중에 어떻게 다 먹어 다못 먹으면 어떻게 할라고? 맛있어? 나도 좋아. 왜? 시 있어? 어 맛있어. 맛있어. 아. 있어 나라 말이 있다 아. 있어맛어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어. e 보면 호치민 같아. 아니야? 어, 호치민이야. 호치민이야? 다음 집 요새. 이거 봐. t <Two> hours later. <웃음> 야, 야. 아이고. 야. 아, 그 비슷잡자. 형이 이차 때문에 안녕. 안녕 보시안시 와, 냄새 좋다.